자, 크기로. 알 와, 이 폭빵. 고대, 아, 고대 흔적. 그거는 이벤트, 왕국 퀘스트만 많이 돌리시면 돼요. 그게 뭐, 술이라고까지 할건 없고, 운빨이거든요? 돌렸는데, 많이 떠준다? 운빨이에요, 운빨. 은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와. <목소리도> 아니, 어글 끝까지 들고 가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어글을 글 끝까지 들고 가는 거데 <목소리도> 여왕님 아주 부러합니다. 응또안 때리고 어디 때려? 있는데 도 맞아요 오케이 꼭레이크올때세방스킬한개 돌아오네 끝나고 바로 사마엘 와 가지고 야, 제발 한대, 한대, 한대, 한대, 한대. 네 왕국 그 블랙기사단 사셔야 됩니다 오케이 클리어 Nope 내 취향이지만 의뢰는 의뢰니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여신께서 도우시는군요